다음은 대구 북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준신축도 많고 신축도 어느 정도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요. 나오는 매물들이 5억대, 4억대, 3억대 거의 저렴한 매물보다는 실질적으로 3, 4억대, 5억대까지도 많이 보이고요. 사실 경대 북쪽으로 보면 은 1억대에서 2억대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북구도 나와 있는 매물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4차 순환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사통팔탈로 해서 경북 마찬가지 순환도로와 해서 대구 경북의 어떤 교통망을 연결하는 새로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서대구에는 서대구 역사 개통, 뭐 달피철도 뭐 그런 게 있다면 북부의 순환도로 개통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하지만 그런 순환도로 개통은 브라스 알파 요인이지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가 되고요. 그나마 여기에 칠곡 쪽을, 위쪽에 북쪽을 보게 되면 은 12권, 3건뭐 이렇게 한건씩 계속 거래가 되었는데 금액대는 2억 3천에서 오르지도 않았고 크게 내리지도 않았고. 마찬가지 거구동, 구구동의 헬스테이트 마찬가지, 올랐는 금액은 4억까지 올랐지만, 은 떨어진 금액은 3억 8천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근자에도 3건이 있었고요. 생각외로 북구가 금액이 오락내리락을 많이 하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거래 건수는 달서구나 서구에 비해서 사실 땅은 많이 늘지만, 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그래 많지가 않은 동네임에도 11건 씩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도 눈에 보입니다 7곡동화 골든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래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최고로 올랐는게 2억 천에서 떨어져도 2억 천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전에 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금액이 저렴한 아파트들은 사실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전보다는 또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워낙 오래된 아파트들은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조금 준신축이나 위치가 괜찮은 것들은 저렴한 아파트들도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예전에 보면 은 2000년도에 보면 은 4억 2천에서 뭐 실질적으로 5억 2천까지 그래도 7국 중에서는 뭐 북구죠. 북구의 아파트 중에서는 금액대가 많이 올랐다 내렸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에 7곡의 구형단지 같은 경우도 금액대가 최고가 2억6천에서 떨어져도 2억5천.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래프 자체에서는 엄청나게 올랐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거래량이 많이 없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칠곡도 북부에 있지만 큰 거래는 없고 실수요자 위주로도 칠곡은 많이 거래가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모지구로 내려온다고 봐서 한번 보면은 그모지구에도 거의 아파트는 실종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거의 2월 달 거의 위주로 해서 거래가 됐는 것까지 합치니까 거래가 됐는 거고, 실제 시험 3월달을 보면은 북부에서도 마찬가지 서구와 동일하게 아예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월달이 아직 중순이다 보니까 아직 큰 거래가 없는 것 같아서 2월달과 같이 2월달 같이 겸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구구동도 마찬가지 3월달에는 대선 이후 대부분 아파트들이 거래가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북구도 지금 부구동이나 칠곡 쪽에 보면 거래 금액이 몇 천만 원 정도 되고요.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대구역 부근의 아파트들 마찬가지 거래는 3월 달에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 추세고요. 대부분 좀 기다리는 추세고 그나마 달수구의 같은 경우는 금매로 나온 매물들 2억 대의 이상들이 거래가 되었고 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거래가 없고 기존에 최고가를 찍은 것도 6억, 현재는 5억, 요런 정도의 생각으로 북구가 거래가 없었습니다. 북구는 특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도 준신축이나 신축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고, 마찬가지 분야하는 아파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거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면 이 같은 경우도 뭐 최고가가 뭐 이거는 워낙 이제 오래된 아파트이니까 천만 원대네요. 5극대의 아파트들도 꾸준히 거의 뭐 거래가 없이 그대로 있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재개발 위주 아니면은 분양권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되었는데. 일단은 북부 자체에 칠곡 쪽이나 구구동 쪽에 봉무 쪽에 마찬가지 거래는 일체 없다 왜? 대부분 뭐 모르면 모를까 아는 분들은 다 요새 뭐 앉으면 아파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때까지 뭐 투표 얘기 했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다리는 추세 고 정말 집이 없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조금 더 기다리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예 북구도 거래가 없었다 마찬가지 북구를 보면서 중국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구를 같이 봐도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아파트 단지 들이 그래 많이 있지는 않죠 많이 있지는 않는 편인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전멸이다. 2월달을 한번 볼게요. 2월달까지 포함해서 지금 중구를 보게 되면 그나마 2월달에 한 건씩 거래가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최고가가 5억 6천을 찍었는데 최저가는 4억 6천. 최소 1억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래 동향이 어느 정도 나와야 얼마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는데 3월 달에 완전히 거래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2월 달과 같이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도 뭐라운온 뭐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수송군 에요 수송을 좀 이따 보고 <웃음> 아무튼 뭐중구까지중구칠곡뭐 마찬가지 북구까지 봐도 거래 자체는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매는 거래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뭐 아예 거래가 없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누가 뭐 작업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그래프를 한 번씩 보거나 금액이 한 번씩 고가를 찍은 것들의 아파트들은 예전에 작업했던 상황들이 한 번씩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작업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을 하실 때는 예전에 당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다시 한번 부분 세 번씩 당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너무 가격이 뛰었다 계속해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더 올려서 거래 금액을 올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모르는 분들은 또 거기에다가 뭐 엮여서 뭐 사기 아닌 상의를 당하는 건데 아무튼 북구도 거의 거래가 없고요 뭐 사실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들은 2억대 아파트 들 2억대 아파트 들 마찬가지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의 빌라 오 오방 우실 같은 경우도 최고가가 6억에서 현재는 5억 2천까지 떨어졌다 여기도 마찬가지 금액대는 1억 4천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1억 4천만원 정도까지의 어떤 금액이 하락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그렇다고 금액이 엄청나게 높게 잡혀 있는 것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거래 자체가 많이 안되니까 이게 얼마까지 거래가 하락해서 됐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서부도 그렇고 북부가 땅이 넓은 동네 이면서도 생각외로 뭐 대구역 부근 일대에도 크게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은 일찌감치 아파트를 구입 했는 분들도 계시지 만은 결국은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런 어떤 뭐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재개발도 워낙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뭐 요점을 한번 올려 드릴 건데요 실제 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개발이 되고 있고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참 한, 한치 앞을 보기가 힘든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선 공약도 있고 대부분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달서구가 이어까지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국군은 약 1억 5천 정도까지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다. 3월 달에는 아예 거래가 없고요. 지금 2월 달, 3월 달을 같이 보는 상황에 드라마 한 건, 두 건씩 보이는 것도 2억대의 거래가 되었고, 지금 10건 정도 보이는 센트럴파크 대형 같은 경우는 5억대에서 4억 6천, 그리고 5건으로 확인되는 여기 마찬가지, 이안동, 이안, 이한, 뭐, 이안동 대구, 뭐,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6억에서 최저가가 뭐, 4억으로 또 떨어졌네요. 6천에서 4억 2천, 약 2억 정도까지 또 거래가 급매로 해서 떨어졌다가, 새 거는 또 5억 2,700. 거의 급매로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북구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다가 왼쪽 차트가 지금 보이지 않게끔 뭐 영상이 찍혔는데요 아무튼 북구도 1억 5천에서 약 2억대의 금매물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뭐 1억대나 뭐 2억대에서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요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뭐 5억대에서 4억대 약 1억 정도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거래가 없다는 게 뭐, 보시다시피 확인이 다 됐고요. 다음은, 마찬가지 뭐, 동구, 그리고 수성구, 남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